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23년 5월 1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보증보험 가입 강화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 영상에서 보증보험 가입 강화는 다시 제거해 봐야 된다 이게 사회적으로 불러일으킬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다 지금까지는 전세 사기꾼이 주도해서 이러한 보증금 피해를 양산했지만 이 보증보험 가입 강화를 하면 정부빨 강제역전세가 나오면서 정부빨 이 전세 보증금 피해 사건이 폭증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부에서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정책을 피는 것 같습니다 자 보증보험 가입 강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오래된 구축이 모여있는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빌라촌이기 때문에 매매수요보다 전세수요가 월등히 많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 강화를 한다 공시가를 기준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보다도 이 보증보험 가입이 튀어나와서 낮춰서 맞춰야 되는 낮춰야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니까 낮춰야만 되는 이 강제역전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세는 이만큼인데 정부가 만들어낸 이 정책 때문에 강제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세보다 낮게끔 보증보험 가입이 설정이 되다 보니까.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도 이슈가 됐고 뉴스 키면 은 계속 전세 사기만 나오니까 빌라는 전세 보증 가입이 안 되면 아예 임차인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입을 강화시켜서 이 공시가의 기준 150에서 140으로 그리고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면 은총 126%입니다. 공시가의 126%밖에 전세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역전세가 나는 비용이 몇 천만 원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의 상당수는 오래전부터 주택을 그냥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주택에 들어간 돈이 아예 없이 전세보증금으로만 이루어졌다 보니까 투자금이 없는 거예요 갭투자가 아닌 거지 아예 투자금 자체가 없는 자산들이 있는 거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근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오히려 여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제 역전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가진 주택을 가신 지 분들은 졸지에 이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강화 때문에 전세 사기꾼과 준하는 이 피해자를 양산하는 주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부가 만든 이 정책 때문에 전세 사기 해결해야죠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책을 펴야죠 왜 임대인을 쪼이고 임대인을 핍박하고 임대인들의 뒤통수를 갈기는 이 정책으로서 피해자를 지켜준다고 라 포장해서 시장의 그 가격이라는 게 있고 시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왜곡하냐는 말입니다 강제역전세가 웬 말이냐고요 자 지금까지는 전세사기꾼 때문에 전세사기꾼이 주도로 해서 피해자들이 양산됐다고 치면 앞으로 23년 5월 1일 이후에는 이 보증보험 가입 강화로 인해서 강제역전세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자들, 정부발 피해자들, 피해보증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그리고 시세대로라면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들까지도 전세사기꾼이 돼버리는 그러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발현되게 될 겁니다. 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들이 쫙 나와 있어요. 여섯 개의 조건을 갖춰야만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경고매가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면적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이든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어야 된다. 그리고 수사 개시 등에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돼야 된다. 굉장히 모호합니다. 지금.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우려입니다, 우려.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연 될 우려입니다, 우려. 우려만 있어도 이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라는 이 모호한. 예, 이거 자체도 문제고요. 더 문제는 이 피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매수 희망 시 낙찰 지원, 거주 희망 시 임대 공급, 이게 정말 피해자들이 원하는 걸까요? 예? 사기 처벌 강화, 이거는 다른 얘기고요. 이게 원하는 거냐고요. 이게 정작 중요한 피해 지원일까요 이건 정치인들끼리 하는 피해 지원인 거예요자 피해자 가 원하는 건 뭐다 피해 보증금 돌려주는 겁니다 이걸 지원해 줄수 있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건 안 해줍니다 예 네. 보증금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 다만 우회적으로 낙찰 지원 임대 공급 자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는 뭘까요 피해 보증금을 지원해 줄수 있는 게 뭔지를 골똘하게 생각해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전세 사기라는 건사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 그럼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보증금 반환 대출을 대폭 완화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더 이런 전세 사기에 준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전세 사기와 아닌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은 의지가 있다라면 어차피 그들이 이자를 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임대인을 위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금융지원 대출 대폭 완화가 있어야죠 이게 실질적인 완화책이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책입니다 중요한게 뭐냐면 지금 전세사기범하고 일반임대인을 나누지 않는 이 모호함이 문제인거예요 지금 이 여섯개가 예. 자, 이것만 해결돼도 보증금 위반한 피해자가 크게 줄을겁니다 과연 우선 매수권이 필요할까요? 절대 사고싶지 않을겁니다 장기 저렴한 거주, 20년 뭐 살게 해준다고요? 전혀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대로 된 피해 지원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엔 대부분 이 권한대행으로 갈 거예요. 예. 보증금 지원 받기 위해서 권한대행을 할 거예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게 권한대행에서 낙찰받아가지고 보증금 돌려받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공공매입으로 가는 건데, 자이 과정에서 이 모호함 때문에 다수의 임대인은 또 전세 사기꾼 취급을 받으면서 이, 전략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얘기한 이 보증보험 가입 강화, 이 빌라라는 이 종목,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더더구나 전세 사기 뉴스 나오면서 임대인 맞추기가 어려운데, 다 월세 비싸도 월세 들어갑니다. 지금 돈 날릴 수도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뉴스 맨날 나오니까 월세가 비싼데도 월세 살고 있어요. 서민주택. 이게 부작용이죠. 저렴한 주거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사기 뉴스 나오고 그래버리니까 이몇 명의 사기꾼 때문에 이게 사회 전반적인 임대인이 모두 사기꾼처럼 이 돼버린 이 현실 이게 굉장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를 지금 더 키우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보증금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어드는 게 맞는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지금의 해결책은 다주택자 관련된 이 문재인 정권 때 다주택자 금융 규제를 확 틀어막았잖아요. 자 지금 완화가 됐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대폭 완화해야 돼요. 일단 이 DSR도 문제예요. 임대주택을 여러 개 가지신 분들은 DSR 때문에 이렇게 강제역전세가 나는 상황을 대응할 수가 없어요. 몇개 주택만 돌려줄 수 있고 나머지는 미반한 그 우려, 예? 아까 말했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이 임대,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는 대출의 DSR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 돌려받고 피해자 양산되지 않습니다. 이자는 임대인들이 내는 거고요. 또, 문재인 정권 때이 임대 사업자 활성화 한다면서, 지금 임대 사업자 특히 빌라 엄청 많아요. 자, 이분들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야 자동 말소가 있었지만, 이 빌라는 말소도 없어요 그래서 의무기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키지 못하면 지금 3천만원 과태료예요 그래서 팔지도 못해 팔아서 보증금 줄수 있는 방법도 이 돈이 더 까지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가장 큰 문제는 이 서민들이 살고 있는 빌라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전세사기 때문에 빌라의 전세 자체가 혐오되는 상황이고 이 지금 주택가격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빌라를 사려는 매매 수요는 줄어들었어요. 지금 10%도 안 됩니다. 빌라 매매 거래가. 그래서 지금 상황은 팔지도 못해, 강제역 전세, 전세도 못 놓고, 예? 월세 찾으니까 전세도 못 놓고 있는 상황이죠. 혐오 때문에. 근데, 엎친 데 덮친 데또 덮쳤다고 보증보험 대상도 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빌라 임대인들은 삼중고입니다. 삼중고. 그 중에서도 이 보증보험 가입 강화가 제일 큰 고통인데 자 5월 1일부터 전세가가 매매가의 9% 아래 주택만 보증반환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이게 끝이 아니죠. 공시가격 140% 거기에 전세가율 90% 곱해지면 뭐죠? 120몇 퍼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빌라의 감정가의 81%보다 전세가가 낮아야만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낮아야 되고 저것보다 낮아야 되고 이렇게 상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한이 아예. 시세대로가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면 상한이 있다. 시세보다 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세시세가. 자, 근데 여기서 이 90%이라는 수치가 갱신하는 경우엔 올해까지는 유예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 임대인이 가입하는 경우 임차인이 가입하면 이걸 지켜야 되는데 임대인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 아직은 100%입니다. 근데 이것도 올해 예, 임대인이 가입하는 경우도 90%로 낮출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공식가격 빌라들은 아파트보다도 공식가격에서 낮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낮은 공식가에서또 내리는 거예요. 120몇 퍼센트로 자, 그렇게 되면은 올해 하반기 빌라의 강제 역전세 앞으로 금리가 인하돼서 전세금이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빌라는 강제 상한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지 못합니다. 시세 교란이죠. 이건 완전히. 예. 이게 지금 하반기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자 결국 사실상 빌라의 가격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시세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전세와 매매의 차이를 일부러 만들어주면 은 세입자가 깡통주택에 들어갈 리가 없다. 깡통주택이 아닌 걸로 정부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에 가면 한 10년 지나면 깡통주택이 없어지겠죠. 이 정책으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오래된 구축이 몰려있는 빌라촌 공시가 낮은 빌라촌 전세 시세는 높은데 요런 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공시가보다 높은 전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강제역전세입니다. 무조건. 이걸로 피해자들 보증금 사고들 엄청나게 폭등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빌라는 매수수요도 더 줄고 또 매도하려는 물량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시세가 또 교란되는 거예요. 이 보증보험 가입 하나가 쏘아올린 게 빌라 시세를 전반적으로 강제로 하락시키는 하나의 작용점이 된다는 라 겁니다. 매매가 오히려 뚝뚝 떨어지면서 깡통주택이 일시에는 더 늘어나게 될 거다 예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지금 너무 과하게 개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모든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치면 지금 빌라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서민들이 살수 있는 저렴하게 살수 있는 주택들이 지금 문제가 된거 아닙니까 싼 전세에 안들어가고 무서워서 못들어가고 비싼 월세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임대사업자 유도를 해서 지금 빌라는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하니까 장기임대주택화를 시키면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사업자만 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대폭 완화해 주는 방향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이면 DSR 제외하고 돌려줄 수 있게끔 그 해당 주택에 담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빌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태가 심각하다 그러면 단기 저리 금융을 뚫어줘서 예, 보증금 만화를 최우선시킬 수 있게끔 활로를 뚫어줘야죠 구멍을 뚫어주고 쥐를 몰아야지 그냥 하면 달라듭니다 그냥 사건 터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죽는 겁니다 오늘은 5월 1일 이제부터 보증보험 가입 강화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떨지 여러분들 잘 챙겨 보셔야 될것 같고 임대인 분들은 지금 그 누구보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걸 매도한다고 해서 팔리지도 않을 것이고 전세도 강제로 낮춰서 맞춰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정부가 이러한 국민에게 고통을 줄지는 몰랐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매주 수요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강의 에 들어오실 분들은 이 링크 하단에 고정댓글 링크 누르시고 오면 되고 강의 주제는 오늘은 좀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산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죠. 지금 상황에 이 아파트값도 조정되고 이 빌라시장도 안 좋은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해서 내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향후에 메인 주인공은 서울의 정비사업 그리고 일기 신도시의 특별법에 의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작은 비용으로 요즘에 가격이 좀 회복되다 보니까 재개발 현장들도 프리미엄 다시 올라간 거 아실 거예요. 피가 1, 2억씩은 다 다시 다 올라갔거든요. 자 이렇게 비싼 프리미엄 주시고 들어가는 것보다 작은 자본으로 서울의 요지 그리고 일기신도시의 아주 좋은 자리에 재건축,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은 뭔지, 그러한 단지는 어딘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1억, 2억으로도 이렇게 서울과 분당 재건축 재개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막힌 방법인지 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 수요일날 진행하니까 평일에 진행하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시면 여기에 가입자 전용 강의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재건축 관련된 강의입니다 소액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설명하는 영상이니까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께 정말 뒤통수를 때릴 기막힌 방법이 소개되니까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무거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든지 정보는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희생시키는 전략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예, 임대인들도 사기꾼이 아니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 누구보다 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게끔 풀어주는 방법 이게 정말 피해자를 양산시키지 않고 이번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 그리고 얼마 없는 서민들과 청년층의 그 전세보증금 전부인 그 전세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유도해주는 전략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강의 신청과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